저희 언니 사, 제가 살 찌우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집에서부터 어머 치킨무안 먹나 봐 언니 드실래요? 나안 먹어 저도 안 먹어 음. 아니 음, 제가 저희가 그 뭐지? 이 네모난 치즈가 나와요 치킨무처럼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전에 장난친다고 손님이 치킨을 시켰는데 어얘 예, 와서 먹어 하고 치킨 한 조각 먹고 내가그 치즈 담궜대. <웃음> 배들이 날개가 <웃음> 난 거야. 어, 진짜 짜거든요. 그 치즈가. 맞아요. 어머 그거를 어. 레드윙 어머 레드 콤보예요. 어. 윙 밑에 있고 언니 다리 안 드시니까 여기 다리를 안 먹어서 지금 사실 깜짝 놀랐어. 네, 여기 있어 다리. 다리랑 여기 날개만 있는. 뭐 이게 먹방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좀 보이게 해야 되나? 이거 내리지 않니? 살짝. 아, 이거를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걸로 내려오면. 해 감으로 내려오게나겠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날개 맛있어요 일단 반지를 좀 빼고 위 절개하면 위 절개한 사람 저두 사람이나 알아요 어. 위를 절개하면 근데 위험한 거 알죠? 근데 뭐든지 그거예요 저희 몸을 가만히 있는 걸 맞죠 그게 뭐가 콩팥이 남한테 줘도 되는 거 간을 남한테 이식해 주죠 그런 것도 아무리 이식해 줄수 있어도 수술하고 나오면 힘들다 그러죠 음... 감사합니다 두루미파솔님 감사합니다 두루... 어턱 감각 저 아직도 없어요 여기 감각이 없어요 오. 네 오늘 추자 안이는 휴무시고 내일 아마 생방송 나오실 거예요 네?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무서웠어? <indo besides colat> <웃음> 최고. 뭐야? 최고 최고. 센스 보소. 진짜 최고시다. 뭐 <스 Salt> 이거 뭐야? 장갑까 그래 장갑 끼고 먹자. 저희 삼촌 최고예요. 음. 아, 두. 네 제대로 먹어봅시다. 웨이터 삼촌 뭐야 혹시 진짜 뒤집어 주세요 센스가 너무 있으시죠? 음. 아무래도 추자 언니도 방금 이 갖다 주신 삼촌 센스 너무 있으시다고. 음. 아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마주 마주 쳤어요 제 치킨 바, 봤는데 음.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메스 간호사? 어 치아만 하라고요? 누구야? 아, 추자 언니가 입나보인다고 얘기하셔서 성령 계획 얘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치아 하실 게 아니라 성령 계획 있으시면 꼭 돌출 앞니부터 하시고 하세요. 음. 오, 사랑해용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 레드윙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윙이요? 응. 음. 저는 다리. 우리... 아니, 양념이. 허니콤보도 있고 응 음, 레드가요? 음. <웃음> 진짜 맛있어 뭐하나? 음. 음. <웃음> 네 저희 무는 안 먹어요 무를 <웃음>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가게 삼촌들 다 잘생겼어요 뭐왜 궁금하시죠? 삼촌들 보러 오세요 <웃음> <웃음> 음, 감사합니다 우아진 여자들의 모임 우야 뭐? 처녀들의 저녁식사 그 영화 아세요? 처녀들의 저녁식사 어, 옛날에 그런.. 저기가 있었어 정말.. 아.. 맵다.. 양현이 몇키로저 4킬로 빠졌어요 입덧 때문에 물회랑 시켰는데 치킨 드시는 거니 시키세요 음. 치킨이랑 물회랑.. 치킨은 뭐든 먹어도 맛있죠 음. 뭐해? <웃음> 음. 얘도 맵찔이저맵찔이에요 나도 맵찔이 어, 동근삼촌 대회 3등 하셨나보네요? 뭐, 그, 몸짱대회. 음. 몽짱 대회. 음. <웃음> 맞아. 랑이님 메이크업 따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언니 메이크업 튜토리얼 그거. 음. 한번 촬영 한번. 근데 쌩얼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게 조금 아온 방법이 있죠 뭐아 가전에 볶음밥 맛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촌 아 교촌에 볶음밥이 있어요 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 랑이님 의상 투애니원 그 파격적인 의상 에에에에에에에에 전 치킨을 진짜 안 먹는데 여기것만 먹어요 음. 요니님 제생활 언제 봤죠? 후후후. 어 후후후. 얼굴 살 빠지는 것도 치아 영양 있어요 음. 지방 이식에도 빠져버리더니 돌출 앞니 처리하고 입 들어가니까 볼살도 덜 빠지는데 음. 돌출 언니를 교정을 해야겠다 어, 슈이니님 댓글 뭐라고 썼었는데요 맞아요 어우 매워 많이 맵네요 매워요 지금 3개째 먹고 있어요 성경님 안녕하세요 용두암 주민님 감사합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요 언니 팔찌 잘안해달래 팔찌 아좀 이따 갈게 <웃음> 지금 해체하고 계셔서 김성경님 아 오늘 아침에는 공주가 음, 음? 오늘 하루에 아, 닭만 먹네 음. 음. 공주가 닭볶음탕을 뒤집어 지게 해가지고 한 솥을 끓어서 세 마리를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순삭, 어. 거기에, 수자 언니 마법의, 그, 마법의 MSG라고 하나, 그거를. 맞아요. 간을 수자 언니께서 해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웃음> 세 마리 덜덜 아, 근데 뼈가 발라졌잖아요. 세 마리 같지가 않던데. 맞아요. 음. 공주가 한 것도 맛있었는데, 갑자기 추자니까, 뭐가 모자르지 말... 않냐 하면서, 탁 들고 가더니 다시, 교정을 해주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겠다. 여자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같아 말에 뭐야. 라면 언니도 요리 잘하시거든요? 근데 못해. 언니 요리 잘하잖아요. 파스타밖에 못해. 파스타. 파스타. 저는 아무것도 못해, 언니. 아무것도 못한다고 라면, 라면 정도는 끓이는데 양이님, 선이님 어떤 동생인가요? 너무 잘해요. 어, 다방면에서 음. 음 맞아요. 태국 부젠분 트리차다 결혼했는데 드레스가 6억이고 하. 뒤집어진다. 부럽다. 사진 다 봤어. 요 음. 맞아요. 저도 랑이 니 덕분에 트리차다를 알게 됐거든요. 음. 음. 숙소에서는 아... 보통 요리는 잘안 하. 는 옛날엔 많이 했어. 진짜요? 음. 저 오기 오고 나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요 음. 바빠서. 28년 한평도 가시나로 살아온 저 요리 고자라고. 음. 음. 사랑해님 요리 못해도 이쁘니까 음. 어, 괜찮아요 사랑해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편의점 음식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저편의점 자주 가요 어, 편의점 음식은 약간 뭐가 막이 쌓여있는 느낌 음. 도시락 같은 거 먹어도 뭔가.. 음. 뚜빈님 감사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매일 마셔요 음. 아, 자주 마시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아침이니까 정신 차리려고 음. 커피 마시고 비타민 먹고 레드볼 마시고. 음. 언니 트리차다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맞죠, 맞죠, 맞죠.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요. 성격도 좋고, 어 너무 나이스하고 그럼... 실제로 봤도 너무 이뻐요. 어머 강력한 미모예요. 응저똑수술한증 음. 작년 7월에 했거든요. 음... 7, 8, 9, 10, 11, 12, 1, 2, 3월. 9개월 됐네요. 벌써. 아, 9개월이야? 8개월?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도 안 돌아와? 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입 다물고 싶겠습니다. 트리차다가 이뻐요. 주자님이 이뻐요. 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제 고를 수가 없어. 내말해봤키님 <웃음> <웃음> 왜그래요? <웃음> 맞아요 어. 한민이 민이랑 친해가지고 몇분 봤죠 음... 집에도 놀러가고 태국에서 음 맞아요 그 컨셉 맞아요 근데 그 시상식 보다 내가 먼저 사긴 했나요 <웃음> <웃음> 내일샵에서 받고 있어요 어. 목주름 있죠? 저 이게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 영희님 목주름 개수 제가 세볼 거예요 아니 자꾸 그러시면 이 남자들이 이 나, 여자 나이를 여긴 막 땡기고 하잖아 여기로 목, 판단하잖아요 여기랑 손손 어떡할 거야 어. 손에도 나이 들면 주름 생겨요? 일반 이런 거 여기가 뺑뺑하단 말이야. 아 젊은 애들. 아 뺑뺑이. 오늘 숙소에 2 1 살짜리 2 21, 1살 막내 친구가 새로 와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음. 써니야 쩝쩝대고 이뻐해도 그, 이뻐 그냥 먹어.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만화 고기 먹듯이 먹어주세요. 그렇게 <웃음> 먹을까요? 만화 고기. 음. <웃음> 아니 전에 남자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어디 뭐 클럽이나 가서 여자를 만나면 음. 스캔할 때어 목하고 손을 본대 얼굴은 너무 다들 어, 시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슬프다 요새 남자들이 보는 게 너무 많아서 <웃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오늘 오랜만에 엄마 뵙고 왔는데 정말 가는 세월을 막고 싶어요 맞아 맞아요 음. 음. 손에 로션 많이 발라야겠다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고 하면 이미 뭐 어. 옛날부터 잘 관리했어야지 생각난 김에 발라야겠다 아이크림도 멈추게 하는 게아니래잖아 그러면요 아, 아이크림도 없어지게 하는 게아니래잖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발라요 음... 아이크림은 그게 뭐예요? 효과가 뭐 약간 촉촉하게 위해서좀 노화 노아... 방지 그런 거아닐까 사실 전 아이크림을 안 발라서 헐렁을 안, 안 발라요 제 핸드크림은 근데 꼭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바르게 돼요. 맛있어 평상시에 잘 발라야죠. 진짜 음. 최고의 방진 걸리는 예방인 것이군요. 맞아 어머, 키메라 같아요. 안녕해요. 맞아요. 키메라요. 내가 키메라 한번 찾아봤거든. 최근에 근데 옛날엔 진짜 더 무섭게 보였는데, 어, 요새 보니까 그렇게... 안 무서워 보이더라 어. 키메라가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 그 오페라 가수 있어 음. 어. 아저 오늘 드레스 돌체인가 봤나요 돌체인가 봐나 돌체인가 봐나? 2022 플렉션 어. <웃음> 음 피부가 지성인데 이제까지 클렌징 오일만 썼는데 그게 안좋은거였던 어... 음... 맞아 그리고 그 뭐지? 뭐... 뜨거운 물로 하다가 찬물로 하는 것도 별로라고 하던데 음... 계속 미온수로 해야 된다 맞아요. 어. 그 클렌징 오일 워터말고 클렌징 밤 한번 써보세요 오... 어, 좋아? 좋아요 음. 클렌징 밤 지우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아이크림 눈보도 이마에 바르는 거오 응? 음. 저그 얘기 들었어요 <웃음> 시슬리 아이크림을 비욘세가 어. 얼굴 전체에 바른다고 <웃음> 비욘세가 너무 부자여서 음. 옛날에 저런 얘기도 있었잖아 음, 마돈나는 애비한 물받아서 모욕 한다고 <웃음> <웃음> 절대 수정으안고 근데 제가 마돈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지. 음. 요즘 많이 늙으셨더라 맞아요. 또 빵빵이를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 음. 자기도 안 늙고 싶은 거야 음, 그 마돈나 정도 되면 늙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당연하지 저조차도 무서운데 음... 응? 네! 화장 아? 제가 해요! 요니님 네, 진짜 빨리 해요 진짜 저도 빨리 한 30분? 화장 한 30분? 맞아 맞아 라이너 하나 그리고 또 노래 한번 하고 갑자기 막눈 감고 아하다가또또 또또 눈뜨고 이렇게 그리다가 또아하다가미쳤나 <웃음> <서운하? 웃음> 써니 지금 왜 저러지? 또옷 갈아입을 들어가면 또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 <웃음> 진짜요 라인 그릴 때는 숨을 안 쉬고 그리고 응. 이러고 또 노래 한곡한 한 소절 부르고 진솔미님 <웃음> 감사합니다 써니야 편하게 먹으래 음. 너 이거 하나 다 먹니? 다못 먹죠. 오. 맞아. 아까 전에 써니님 초심 잃지 마세요. 유자 언니가 추자 언니가 유자님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려운 것 같아요. 한결같은 게. 음. 맞죠? 한결 안 갔다는 게 뭔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잖아. 음... 어, 뭔가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런 게 한결 안 같은 거 아닐까? 많이 매워요. 어. 오늘 살짝 더 맵네요. 조금 많이 <웃음> 랑이님 평소에 화장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오후,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약속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요. 어. <웃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나 난데. 맞아요 어, 음. 알게는 뭐야 해가 중천에 떠도 이렇게 나가요 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있 시선 음. 두 분이 같이 보니까 눈이랑 귀가 편하네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은 약간 30분 40분 음. 언니도 화장하면서 이렇게 뭐 보면서 하시죠? 보면서 하는데 나는 이제 너는 중간 중간 라인 그리고 노래 부르잖아난 네. 라인 그리고 이제 소녀 뽀뽀하고 쭉쭉쭉 음, 어. 하고. 왜냐면 여기 계속 와가지고 귀찮게 해? 화장 방해하고. 근데 언니 고양이 그거잖아요. 파운데이션 이런 데털다 들어가잖아요. 아, 어, 음. 항상 빗어 주죠. 음. 없지 않게 들어가겠죠. 어? 저희 소녀 그거 해야 되는데. 어. 네. 뭐 미모 자랑 해야 되는데. 오...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화장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은그 소녀 짤랑짤랑짤랑 그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놀아주는 거야? 네 언니 로, 놀아주는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고양이 사진 보여주세요 소녀? 소녀가 누구예요? 소녀가 우리 고양인데 이 전에 내가 옛날 사진을 찾다가 요게 나왔어 너무 귀여운 사진 보여줄게 하나 먹고 안 먹어야지 에이고 하나 먹고 그만 먹어야지 햇반도 올거야치밥 <웃음> 먹어야지 무슨,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옛날에 내가 맥 화장품을 화장품들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웃음> 달려와가지고 어, 볼링처럼 귀여워 어 이거 너무 초점이 안 맞아 봐봐요 <웃음> 어머 답답다니까 와다다다 달려오더니 슬라이딩으로 내가 이렇게 다 세워놨었거든 호수별로 그때 저기서 달려와가지고 확 <웃음> 진짜 사랑해 소녀는 <웃음> 이것도 우다자자자 도, 도망갔고 <웃음> 귀여워 이름은 <웃음> 왜 이거 이탈리아어져 소녀가 소녀 소니오. 그 미래? 꿈. 꿈 꿈이야 꿈 꿈이라는 이탈리아말이 소녀예요 맞아요 이거 자라, 고차, 맞죠? 그런가? hnm 아니야? hnm이에요? hnm입니다. 라온니가이으라고 아, 아, 아, 선물해 주셨거든요. 이쁘죠? 음. 카메라 이래라. <웃음> 언니, 소녀는 낭, 낭, 냥, 양, <웃음> 양 상처가 많아요. 이게 보이지? <웃음> 이 봐, 다 이거 소녀 상처 어머 이건 뭐예요? 이건 어렸을 때 다친 거고 소녀도 트랜스젠더 냐이죠 남자였었죠 음. 어. 남자였었는데 이제 저와 같은 길을 의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의 길을... <웃음> <놀끼. 웃음> <놀끼> <웃음> 소녀 미안하다 <웃음> 젠더 음. 소녀라도 <웃음> 더덕손녀. 근데 얘는 수술해도 약간 남자 같아. 음. 음. 중성화했어요. 그 스프레이 할까봐 남자니까 전제 의지대로 했지만 음. 음. 어. 머 너무 멋진 말이다. 랑이님 꿈은 랑이님이었을 듯. 어머. 나는 약간 옛날에 막 그런 것도 꿈꿨었는데 립싱크 사관 학교 막이런 추자 음. 네, 언니가 하고 있는데 뭐소브녀랑 음. 아톰이랑 아톰이는 저기 공주 고양이인데 약간 결이 틀려요 어. 아톰미는 완전 개냥이 어, 아톰미는 진짜로 손대만 막 넣고 배도 만지게 고 얘는 소녀는 어디 만지... 만지게 허락되는 데만 만지게 해줘 맞아요. 어. 아니면 그털 손으로 탁탁 탁 이렇게 내려내 손을 양펀지날려 어머 쏘미야 닭 맛있니? 보나? 아 친구 아우! 오, 오 세이 헬로! 왜왜? 호나이 진짜 친구 진짜 친구예요. 오. 저 저기 응 저기 대구에서 소품샵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 너무 친해가지고 오.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 저, 저 얘기를 하면서 물건 많이 사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품샵이란 게 뭐야? 그러니까 소, 편 편집샵 이렇게 뭐뭐 뭐. 음. 뭐, 뭐 저, 악세사리도 팔고 오. 저기 뭐지 접시도 팔고 <웃음> 음. 화분도 팔고 라온니 메이크업해 어 여자분이신 거지 아니 아니 아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음. <웃음> 놀랐어요 그 선이언 윤곽 병원 제가 막 이렇게 언급은 안 되고요. 써니 용각 이렇게 맞아 맞아. 네. 제 팔찌 보여드릴게요. 팔찌 요즘에 최애 팔찌야. 이렇게 짬을 싸로. 아니 또 베르사체 갔더니 또 예쁜 게 나왔더라고. 이렇게 이건 여러 가지 실버랑 섞인 거잖아요. 근데 골드 골드 해가지고 또 이런 팔찌가 같이 가서 니 저는 근데 목걸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목걸이 예쁘지. 목걸이 예쁘지. 황금색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음. 음. 여러분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치킨 보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